답답한 마음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 8년이라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주식을 접하게 된건 군대 있을 때 책을 통해서입니다. 평소 돈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자연스레 재테크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더군요. 군대에 있는 책 여권을 읽어보고 마음이 동했나 봅니다. 대학교 2학년 복학하고 틈틈이 거외하며 펀드 5개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인이 되고자 경영학과 복수 전공도 하였지만 교사가 되고자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복학 후 공부 또한 열심히 했지요. 복학 후 처음에는 공부하는 셈치고 1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생각은 봉전주 사서 10년 후에 보자였는데 2년 후 보니 모두 다 상장 폐지 되었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 보자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를 모두 해약하고 주식 계좌에 올인하였습니다. 학생 때 모은 푼 돈이지만 500정도 되는 큰 돈이었지요. 그때 잡은 종목으로 며칠 사이 돈이 꽤 불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하여 3천만원을 도움받아서 1,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이때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부모님을 설득하여 받은 돈이 모두 1억.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돈으로 느껴지던 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계좌는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때 잡은 종목이 2000 초반에서 잡아서 6000 중반까지 갔었는데 6000 중반에 무리하게 7000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후쭉 빠지면서 다시 2000대로 회귀하더군요. 이래저래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다. 결국엔 두려움에 다 정리하고 남은 돈 3000만원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갈 때 잔금 치를 돈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자를 부모님이 내셔야 했지요. 이렇게 허송세월 하면 보낸 시간이 4년입니다. 남들은 시험에 올인하며 공부에 전념할 때전 그냥 보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교사만 바라보며 죽어라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지금은 다들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안정된 직장생활 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더군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게 남겨진 원금 7천만원과 이자 때문이 크겠지요. 무조건 돈을 벌어 빚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1년 반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2시에 퇴근하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전공이 수학이라 학교 두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외하며 일만 하며 지내니 1년 반 만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이더군요. 1년에 800정도 생활비로 썼으니 1년 반 동안 6200정도 벌었나 봅니다. 그돈 역시 주식에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천만원 드리고 4천만원이 주식에 있고 수익은 마이너스여서 평자는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보니 다시 공부하여 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일은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험공부를 하였지요.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서른한 살이 마무리되는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후회와 불안이 밀려오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죠. 돈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공부 또한 집중하기 힘들었고 수시로 시황 살피느라 공부를 입으로 하는지 손으로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다시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공부만 하기고 결정하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진 돈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보겠다고 발버둥치며 한편으론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공부하며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꽤 괜찮은 종목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내어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할까요? 3,030원에 1만주 잡았는데 18,000원까지 찍더군요. 계좌에는 무려 2억이라는 숫자가 찍혀있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공부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무리한 욕심이었는지 18,000원 꼭지를 찍고 내려와 결국 12,000원에 전부 정리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1억 3천만원 정도 남아서 부모님 7천만원 갚고 그동안 이자는 아버지 차박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3천만원 가지고 주식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에만 하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33입니다. 친구들은 아이가 2, 3살이죠. 제 인생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고쳐지지가 않네요.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라면, 빚에 갚았다는 것과, 이제 주식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세워두고, 접근한다는 것. 하지만, 직업의 부재와 결혼의 부담감, 멍해처럼 짊어지고 있는, 시험 공부. 남은 것은, 이것뿐이네요. 참으로, 허망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주식 신경 끄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주식으로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수익 내는 것임을 저는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시지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저한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멀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고 지내지만 한번 만나면 화기애애하게 서로 챙겨주는 그런 친구지요. 이 친구가 차를 바꾸고 결혼을 할 동안 저는 주식에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허덕갔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하던 친구가 저번 주에 연락이 왔네요.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오늘 병 문안을 갔습니다. 사실 차 기름값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처지인데 아프고 힘들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것 같아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아픈 건 아니라서 외출증을 끊고 친구네 외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선뜻 계산표를 먼저 집부렁두가 안 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계산을 했고 저는 병문 와서 괜히 비싼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먼길 왔는데 내가 사야지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기를 저보고 돈 쓰는 걸로 계산적인 모습이 찌질해 보인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 와이프도 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 차 안에서 그냥 바쁘다고 계대되고 가지 말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주식으로 큰돈 잃어서 마음이 쓰아린데 비단 잃은 것이 돈 뿐만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본전만 오면 다 정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찌질해 보이겠지요. 마음 상에서 잠이 안 오는 밤이네요.